최근 인사혁신처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이관하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두어서 타부처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 우선 위법한 일입니다. 아, 정보조직법상 법무부는 인사검증과 관련한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정지, 정보조직법의 인혁처의 기능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이미 대통령실의 권한을 위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원래 대통령의 것으로 인혁처가 그것을 보좌해왔던 것인데 원래 권한자인 대통령에게 인혁처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한 것과 아무런 관련 권한이 없는 법무부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이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005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가 제출하여 논의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하는 문제를 단지 대통령령 등을 개정하여 진행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권분립을 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 됩니다. 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이런 위헌 위법 논란 이외에도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법무부가 타부처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게 되면 타부처의 상위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사권에 민감한 공직자들이 전부 법무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세종시의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법무부는 검찰을 통제하기에 수사와 기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인사검증이라는 정보기능까지 주게 되면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수사와 정보의 융합을 통해 부당한 수사 표적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인혁처는 법령에 따라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대략 30만 명 이상의 인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구축하게 되면 법무부 역시 이 정도의 규모 아니 이거보다 훨씬 더큰 규모의 인사정보를 조성하고 유지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수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인데 과거 안기부가 떠오르는 것이 기우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계획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 제98조의 2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적, 대통령령 및 부령에 대한 의견 송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 98조의 2는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대통령령 등에 대해서 국회의결을 거쳐서 정부의 의견을 송고할수 있고 정부는 그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다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부가 운영되도록 견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이 규정이 실제로 활용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계획은 당장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